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플레이스테이션이 새로운 쇼케이스를 통해 여러 게임들을 발표했는데요 서론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게임 보러 가시죠 갓 오브 워 라그나노크는 현재까지 공개된 프로젝트 중 가장 기대되는 ps5 게임으로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둔갓 오브 워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쇼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만큼 눈이 한가득 쌓인 눈밭부터 에메랄드빛 강가의 배경들은 물론 좀더 늙은 크레토스와 어느새 보이에서 가이에 가까워진 아트레우스가 아빠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장군처럼 생각하라고 대드는 등 놓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나 전쟁만이 답이 아니라면서 사람을 칼로 쑤시고 폭발시키는 모습은 정말 크레토스다운 모습 이었죠. 여기에 천둥의 신 토르와 전투를 치르고 오딘 토르와 함께 최고신 을 맡고 있는 티르를 구출하는 전개는 앞으로 진행될 스토리에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프 콜렉션은 원차티드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의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2022년에 플레이스테이션5에 출시될 예정인데 놀랍게도 플레이스테이션5와 함께 PC에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전 플레이스테이션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었던 정보라 그렇게 갑작스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언차티드의 명상만 듣고 있던 pc 유저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것이며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 또한 새롭게 탄생한 언차티드의 그래픽과 듀얼센스로 전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는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차티드 다음으로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마블 스파이더맨이 후속작인 마블 스파이더맨2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멀티 혹은 코옵을 암시하는 2인으로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 자체도 꽤나 흥미롭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역시 소니 판권 아래 있는 빌런 베놈이 이번 시리즈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 작품 역시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꾸준하게 제작중인인썸니아기 제작을 맡아 그 게임 퀄리티 또한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론 전작인 마일즈 모랄레스가 듀얼센스의 활용이나 게임의 분륨이 아쉬웠었다보니 이번 그 스파이더맨 2에서는 그 대폭 개선된 게임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인썸니악은 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마블 게임을 공개하였는데 바로 마블 울버린입니다 술집에서 한바탕을 벌인 이후 남은 남성 중 하나가 울버린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는 장면으로 영상이 진행되는데 이때 울버린의 손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피가 범벅인 상태로 주먹질을 한 데미지가 회복이 되어 있지 않죠 이를 미루어보아 게임 속의 울버린은 아마 늙고 재생능력이 떨어진 올드 울버린 영화 로건 시절의 모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순한 권성징악의 슈퍼 슈퍼히어로물 보단 좀더 인간적 이고 깊은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영화 로건의 스토리가 자신과 무관한 소녀를 지키기 위한 아저씨의 사투라는 점에서 한때 라스트 오브 어스 실사영화라며 비교되곤 했었는데 과연 새로운 마블 울버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13년 6 이후 무려 9년만에 출시를 하는 정식 넘버링인 그란투리스모 7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론 이번에 포르자가 트레일러부터 게임플레이까지 너무 잘 뽑아나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약간은 심심한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역시 플레이스테이션의 대표 레이싱 게임인만큼 게임이 아닌 3d 모델링을 보는 착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래픽과 레이트리싱으로 정말 실사같은 그래픽을 자랑하였죠 여기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43개국 2500개가 넘는 도시를 배경으로 촬영을 할수 있는 고급 포토 모드가 추가되는 등 그야말로 차덕후들을 위한 게임 속 피규어 전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 게임 외에도 정말 흥미로운 게임이 많았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 회사 시프트업의 프로젝트 2부입니다 한국 게임으론 이례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의 얼굴을 보인 이번 작품은 베오네타, 니어 오토마타, 데빌 메이크라이 등의 액션 게임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듯 매우 빠른 템포의 호쾌한 액션이 돋보였는데요 영상 반응도 위에 언급한 게임이 연상된다는 의견들이 정말 많은데 게임의 액션감이나 커신 몬스터 디자인들도 나름 잘 구성해놓아 기대가 된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엉덩이에 대한 언급은 덤이고요 정말 드물게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한국 게임이니만큼 모쪼록 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밖엔 스타워즈 시리즈를 넘어 당대 최고의 게임으로 항상 선정되는 스타워즈 9 공화국의 전사가 플레이스테이션5 버전으로 새롭게 리메이크가 될 예정이며 조금 뜬금없었지만 전설적인 밴드 라디오 헤드의 게임 키드 오브 암네시아 익스 비전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게임은 뭔가 게임적인 측면이라기보단 제목 그대로 라디오 헤드의 새로운 앨범인 키드 오브 암네시아의 전시회와 같은 개념의 체험 게임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쇼케이스 마지막이 지루하게 끝났다 보니 뭔가 팍 오는 임팩트가 없어서 약간은 아쉬웠던 행사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번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게임 중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